첫 번째 포인트 오 이거 한참 나간다고 하시더니 바로 그냥 나가시네요 한 5분 출발한지 아 어, 믿고 있다가 장갑도 못 끼고 어허 이거 음, 많은 기대는 안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어이구, 난 한참 나 간다고 그러셔갖고 비 온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깊이가 지 말라 그랬더니... 아... 아... 아... 아... 버지가 오늘 여기서 아... 파이 이제는 되게 절박했어. 낚시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계속 가고. 그렇지. 유일하게 출조하는 것 같아. 아, 뭐출전했어도 됐네. 복가가 좀 좋겠다. 네, 뭐 있겠죠 이제. 아직 극초반인데. 아, 기온이 내려와서 칼바람이긴 한데. 뭐이 정도면은. 사이처럼 파도가 굉장히 넘칠대는 것도 아니고 자 출발지 근처에서 하시다가 조금 멀리 왔습니다 무리안 나요. 무릎 무릎 무 터치 터 뜰채 뜰 터치 채아 컸는데 아이 예. 아 무슨 가이아키오데 네. 문어 나오네 저도 물어야돼 이따 그러면 형님 문어 해 물어 일단 <웃음> <진짜> 잡고 가야지 <웃음> 자 연습이 안 돼서 했어요. 실전에서 좀씩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해서 뭐좀 늘려보자 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바람이 엄청나서 네, 오른손도 오른손이 너무 감기, 감각이 없으니까, 문어채비는 좀 무겁고 하니까 양손을 좀 써보려고. 와 형님 25호추가 둥둥 떠드려 자 기어비는 어쩌면 요 그래서 오늘 낚시에 좋을 것 같아서 와추 이걸로 안되겠어 추 이걸로 안되겠어 어? 너무 가볍네 왜또 썼어요? 초? 25 25어린도 없어 <웃음>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같아 막 후두둑 하더라고요아니 문어가 자꾸 저기 했나? 지금은 또 후두둑 안하네 예 성대네 성대 누너요 형님? 어? 선장이 문업에 3년만에 대기로 장대 잡으신 분 천방사입니다 짜리하시잖아 월살치킹만 천만 좋았어 <웃음> 자 어, 오른손이 정말 쉽지 않네요 어, 여기 완전 천국인데 물론 는 무조건 딱 깔아놓으면 알아요 뭐 내게 더큰네 말할까 혹시 보이셔가지고 내가 제일 큰거 갖다 깔아놔 그 다음부터 갖다 대그딱 나와 사실 기다리기로 어멍을 잡아야겠네 그러니까 이, 이래야지 재미가 좀 나지 자 갑자기 낚시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아. <웃음> 아, 이게, 오른손이 힘드네. 어? 오른손이 힘들어요. 이렇게 돼 갑니다. 갑자기 뭐... 상금도 걸리고... 낚시 대회가 돼버렸어요. 오른손 적응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나? 와3 0포츠에저기니까 169기에? 169기에? 안6 9기에 169기에? 릴링도 안되고 와 이게 애기가 크고 하니까 뭐자 가지채비는 문어채비에서는 포기 저공키기만 하고 맞다 그지 이맛이야 어? 통발이네 네. 아씨 <웃음> 아니 어떻 통발이 게와문어 통발. 대박이고 통발. 문어는 아어 밧줄인가? 뱃줄이 어느 정도 네고맙도안 오잖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문어 아.. 네. 자, 아이고 아, 네. 형님 추3 0분 썼어 나3 0야 형님도 아니.. 문어 위에 가지채 밑에 어요 어. 너무 이거 확채면안 되네. 예. 아 이게 제가 오른손이, 예, 오, 이게 오늘, 오늘 처음에, 이 히트. 쭈인데 <웃음> 어, 저, 저, 저기또 히트네. 쭈꾸미다, 쭈꾸미. 쭈꾸쭈꾸요 돼. 쭈꾸미 쭈꾸미 맞 쭈꾸미 네 아니 아직은.. 아니, 예.. 체감이랑 실제랑.. 바람이 없더니.. 예.. 그러게.. 바람이 없었는데.. 왔어.. 이 진짜 문어다 크진 않은데.. 예.. 작다. 어, 일, 일단 일단 1등이네. <웃음> 야야야. 아니, 오른손도 잡히는데? 자, 아, 문한 마리. 아, 오른손 정말 힘드네요. 적응 안 하려다 하니까. 집에서 릴링은 조금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팔안 되더라고? 예, 예. 아, 지금도 이 팔꿈치에 견, 견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어, 갑자기 이게 소규모 대회가 돼버리니까, 물어 <웃음> 낚시가 즐겁네요. 히트다 히트 예 네. 쭈꾸미 사이즈 작은데? 쭈꾸미 1등은 뭐 없나? 릴링이나 콩콩 찍는 것보다 견착이 제일 관건이네요 이 오른쪽 훈련하려고 했더니 그냥 한번 들어봤어 릴링도 가끔 해줘야 되니까 이야 쭈꾸미가 느껴지네 오른손으로 팀이 <웃음> <웃음> 야짜셔나나나나야 아니 후기 이만한데 하긴 그 쓰레기도 똑같지 네? 오우 형님 왜 소리소문 없이 히트 야 게시하시더만 사진 사진 아 얘, 얘도 팔이 아프네 팔이 아파요 예, 고맙습니다. 도 아니고, 니링도 아예 떨어졌다. 쭈꾸미 안 떨어졌네. 그 쓰레기 달자마자 30분 30분입니다. 아, 저는 형님 시중에 파는 것보다 제가 만든 그 쓰레기가... 그니까 쭈꾸미터에 가면 예이구슬이 네, 예, 있으면 무조건 쭈꾸미인것 같아 요 알쭈꾸미 때좀 기대돼요 그래서 작년에 초기자 형님이랑 가가지고 12월에 여수에 쭈꾸미니까 알쭈꾸미 치러가 지고와 진짜 입질이 와요 구슬인데 훅을 트래블 훅을 세개밖에 안했어요 그러니까 올로오다다 떨어지는거야 그때 형님이랑 갔던걸로 알아 제가 예예 예, 육발 낚시로 그때 그때 질린 거예요하늘을아씨아지마리이 <웃음> 아이, 회수도 일부러 한 번씩 해줘야 되겠어. 릴링 연습하냐고. 어? 어 아이, 좋아요. 오, 뭐야. 히트! 아, 10만원 땄다. 아, <웃음> 어, 진짜로 10만원 땄다. 진짜요? 와 이거 킬로급이다 아, 어우 지금까지 장원이예요 오. 기 크지는 안되는데 그렇지 지금까지 장원이야요 어우 뭐, 왜 양쪽에서 히트야 큰거다 이거 스터를 띄고 애기를 다룰까? 네? 어우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아, 작지? 아니. 문어바치다 여기 네. 저도이태요 너도? 네형 네. 아, 제가 장어원 같은데? 네. 네. 형님, 이, 이게 800, 800가님 키로야. 형님, 한 마리 걸어도 이런 걸 잡으셔야지. 네, 형님, <웃음> 형님 뭐먹은제 거래니까. 어. 형님, 저, 저, 가보징어 보죠, 가보징어. 오, 저기, 저기. 시, 신발자, 신발자. 신발 적 이다. 진짜 와 이거 꽃바람 쐬러 왔 다가 꽃바람 이, 아 니라 이거 사람 이날 리게 생겼네. 왼손 릴링하니까, 진짜. 조리때가막 춤을 추네, 릴링할 때마다.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와. 여기저기서 그냥. 나 형님 말씀대로 핸들 길이를 길게 그냥 이렇게 해놨더니 핸들 짧게 해야 돼 기어비도 낮은데 진짜 짧게 할걸 그랬어 쭈꾸미의 확장 버전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거랑 느낌이 똑같습니다 이거. 머리도 엉기고 these 달려 형님 이거 만약에 무너면 장원이다 이거 네? 통발인것 같애 근데 아 통발이야 통발이 통발 통발에 모르지는거 아니야? <웃음> 모르지 에이, 텀벌이다. 오하님 뜯채 뜯채 뜯채! 뜯채 뜯 예예 뚫린다 뚫린다 뚫린다 아야와네번을 걸린 것 같다. 와네와야와와 놀래! 놀래! 와 네.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네. 네. 아, 대박인데 야, 놀 봐. 놀려 봐. 전전 필요 없어. 문어만 필요 있어. 그래 있어. 어. 그래? 놀려 내. 어, 알았어. 물어 가야 야. 소라도더라도 아. 어, 저 소로는 저 주시고. 어. 와. 놀려 내. 어. 야, 됐어. 됐어. 저, 됐어 됐어. 오. 전, 오. 됐어, 오. 됐어. 오. 아. 한 말이 요 아. 예한 마리에요. 어, 오 소라. 야, 소라 소라 엄청나게 많아. 아닌데? 그런 것도 있어. 어, 어, 어, 우와. 당기다 끊어진 바이게네당기나 끊어진. 아쉬우시겠다. 통과를 저쪽으로 있으니까 지금 안 당겨 지금. 아 제가 원줄이 아, 2호에요. 선생님. 어. 가위 좀 있으세요? 가위? 어. 가위 없는데 요거쭉 빠이 이거. 그걸로 안될것 같아. 타고라로 끓여먹었으면. 그렇죠. 문어 낚시하시면 무조건 2호 정도 이상은 서주셔야 돼요. 야, 1층 많춰놨네 어? 모르겠어. 그래? 예, 맞습니다. k 어, g 겼어요 예, 넘겠어요 야, 그렇게 크는데 눈 깜짝 놀랐 아, 형님. 저 죽는 줄 알았어. 땡기는데. 역시 원, 원줄이 긁어야 돼. 예, 이, 이것도 좀 맞습니다. 아 선장님 이제 통발 나와도 예, 통발 나와도 올려. 예, 예, 예, 느낌이 통발이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죠? 오. 야, 통발을 잡다, 진짜. 아, 야, 팔 지금도 후딱 걸어 당연한 어? 야, 방향? 아니요, 이게, 릴 자체는 힘이 딸리지 않았어. 제가 이, 이 파핑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두 손으로 이렇게 한 거지. 아, 이 통발 말고, 한 마리 걸어내야 된대, 진짜. 자, 여러분 보셨죠? 통발이라도 건지시려면 2호 이상 통영 여수는 물발이 세가지고 원출 굵으면 불리하실 수도 있는데 추를 무겁게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원출은 굵게 쓰셔야 됩니다 요건 음, 무너다 쭈꾸미 아면 문어예요. <웃음> 근데 작은 거래. 이거 릴링은 잘 된다니까 이거는 힘은 안 떨려요. 에, 와 오늘, 오늘 성대 두 마리째. 에이, 이거 드려? 개이버어 매운탕 맛있다 매운탕 맛있대요. 그냥 이건 후두둑도 안 했는데. 아니 이, 이거 느낌이 너무 확실해. 아, 손 어. 제 어복으로 또한 마리 잡아들어야 되겠네. 아, 어, 왼손이다 이거. 어? 왼손. 아, 왼손이 좋지. 예. 아, 어, 형님 근데 금콩이 무겁네. 어? 굶콩이 무거워요. 금콩. 어? 예, 환상의 조합이네, 이거. 참로드의 금콩. 와, 진짜 빡대다, 이거. 어? 진짜 빡대야. 빡대야 예. 그게 제일 빡대야. 예, 뭘 뻣뻣해. 형님 추 30% 맞아요? 이거? 네. 예. 어? 아니 똑같은데? 응? 똑같아. 그거 날려. 좀 조금 날려요. 근데 배가 지금 도니까. 됐어. 오. 까치 됐어 이제. 노바다 장갑. 네, 아 좋아요 그거. <웃음> 여기 여기 지금도 사령도예요 형님? 사령도요? 여기 지금도 사령도에요? 아 갑오징어도 치고 싶은데 종목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시니까 갑오징어를 못 치겠어요 아니 못쳐 놀래미 형님 회보다도 되게 찰져요 어? 놀래미 어? 지금 구멍이 아닌가? 맞다 구멍인데 응 어, 구멍이야 저기 놀래미야 놀래미 아니 아니 놀래미 이게 진놀래미 아니 저 쥐놀래미가 아니야 근데 이게 이게 진놀래미가 방파제에서 잡히는거 이건 형님 방생해야돼 아나 깜빡했었네 카디프? 어, 카디프 5.8대1이요. 저게 더 좋은 거잖아. 아, 뭐더 좋은 건 아니죠. 이건 더 낮은 거지, 형님. 5.5대1이요. 5 5대1 어, 예. 연물 피지가 몇인가? 그것도 5점 될 거래요. 5점 될거예요 예. 아니, 제가 적응만 하면 진짜 잘간게겠어 이야, 이건. 오. 우와. 야. 선생님! 일체조 오! 아 그렇게 안 크네. 와! 아, 뭐, 지금 만한데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키로는 되겠다. 키로 안되려나 에이씨, 한 6, 700? 아, 네,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손맛 좋은데요, 니? 오른손으로 하니까 손맛 좋아. 아아니 아니야. 지구 같아. 아, 구슬릭인데 네, 니구슬릭인데 에이, 이런. 홍차로 날아갔네. 몇개 없는데. 쪼끄미인가? 이끄미 쪼끄미 하하이야 이거 오늘 성대 많이 잡네 웬말 <웃음> 잡는거야 형님 너요? 응? 어. 오 이거 위협적인데? 오우 일이 안가길정도야? <웃음> <오. 웃음> 선장님 이야 크다 오자액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비, 당, 당장 비교해봐야 되겠는데? 그러게 예. 아니 비교더도다나 당장 비교해보자 에이 아, 뭐. 근데 안되겠어 형님 깜냥으로 안되겠어 야 해봐 근데 안되겠어 비교더도 크지? <웃음> 어. 어 그렇지 않은데? 에이 한번 봐봐 형님 형열어봤진죠 알았어 단장님 풀르시고 형님 사진 찍고 한번 비교해보자 던지자마자 뭐가 걸려 오오오오오 안되겠다 응 안되겠어 아우 길거야 이따가 씨아우기서도 아, 아, 안되겠어 아 이게 예 이거 되겠네 예 거의 그정도 꼭될거같 아아씨 너만이 내가 1등이잖아 그러게요 아 <웃음> 야 와, 진짜 크다, 형님, 근데. 저기 통발 안나 있던 게 거의 2kg 급인 것 같아. 형님, 키로 500 정도 되겠다. 들어간다 안들어 선생님! 네. 놀램이 금옥이죠? 지금요 네 예. 가 이제 네. 예. 시님 방생해야 되겠어 네. 크다 형님 자, 깔끔하게 <웃음> 제일 큰거 드려야 되나? 는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보험돼서 원투 시작하면 뭐 겨울에도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지느러미 달린 거 많이 잡아다 드릴게. 보세요 형님, 교류가 있어도 왕눈 얘기가 싱크가 있는데 옆으로 누워요. 이거는 왕눈 아요 응? 뭘 들어갔어요? 이것도 눕잖아요, 형님 눕잖아요. 더저저 조금만 띄워봐. 어 살짝 살짝 쓰네 이건 저봐 액션 조금만 들어가면 눕는다고 아 여러분 저 앞에 기둥처럼 꽂혀있는게 주빵염입니다 죽빵염 어, 멸치 중에 최상급이 죽빵 멸치죠 물살이 굉장히 세고 여기서 헤엄진 녀석들은 이 멸치 중에 근육질이라고 할까? 세격수 좀 덮고 해서 멸치 중에는 축방력 멸치를 최고급으로 칩니다. 그거 잡는 게저 축방력이래요. 예, 여기가 무슨 마을이죠?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벽화를 굉장히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음, 양옥도 섞여있고 한데, 마을이 굉장히 예쁘네요. 어, 어 마을이 가까이 봐도 예쁘네 마도라고요, 마도. 아이고, 경제적인 뭐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진짜. 이게 낚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인데, 배를 정박을 하고 밥을 섬으로 먹으러 왔어요, 마으로 근데, 와 반찬이 뭐 칼국수 맛도 정말 좋습니다. 어서오이소 어 문어다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나도 문어야 되겠는데? 야 이거 크다 이거 니리 안 감겨 니리 이거 공격이라 아아 배가 너무 짧다 아아 여기 아. 식당안 지네? 에? 어, 여, 이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어. 아, 기다리지 선장님 나왔는데. 아. 아. 는데 오, 히트? 형님 무슨 색이야? 내거 아니야? 내거 같은데. 어, 엉켰다니까. 네. 오, 엉켰다니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선호기 거 이거. 가빈꾼이 빵말이라니 가빈꾼이야 상인꾼 통발에 드러나온건 작은게 아니라 계측에서 펴자고 그래 제어복기지이 실력보다 바닥이 뻘이랑 돌이랑 섞여있네 어. 음. 남자는 한방이요 아아 음. 안 빨았어요 어떻게 잡은거? 제가 깔짝깔짝 된거지 무게감으로 뭐. 아우씨 뭐지? 아 촉수! 아나 진짜 어? <웃음> 미치겠네 <웃음> 아 나씨 <웃음> <웃음> 어 여기 있나봐 여기 예 요런 데서 사이즈 이제 골라 나오죠. 다시 올리라 그래야 되겠다. 네. 여기 이 바닥에 문선태님안 계신 거아요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배에서 음, 조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배에서 미니 낚시 대회를 해가지고 <웃음> 큰 녀석 때문에 1등 했습니다. 어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동철하신 형님께서도 그 통발 끊을 때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즐겁게 하루 보내다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네개 잘랐습니다. <웃음> 자 축하드립니다. 1등 상금 10만 원. 자 반팔지 갖고 십자 사이즈.